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9월 그때 농협을 필두로 연말까지 은행의 대출 한도가 전부 소진이 돼서 아무리 대출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런 은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어, 급기야 이제 입주를 앞둔 그 아파트에 장금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전세를 들려고 하면 이제 전세대출을 받아서 흔히 전세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이런게 무턱대고 그냥 다 안된다라고 해왔었어요. 그러다보니 얼마나 답답하셨던 분이 많았겠습니까? 잔금을 쳐야 되는데 대출이 안된다 하니. 그리고 전세 대출도 안 된다 하니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려고 했던 분들도 들어오는 분이 대출 안 되고 목돈을 다 넣어서 들어온다고 라 하면 굉장히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수요가 발을 동동 부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정부에서는 주특기가 어떤 거예요? 먼저 툭 던져놓고 아니면 한마디로 선지랄 후수습이죠. 이때까지 일을 해왔던 게. 그러니까, 먼저, 대출 안 된다라고 난리 부르스 한판 내놓고, 어, 전부 막 죽겠다 죽겠다 하니, 다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이 전세, 잔금 대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어, 오늘 날짜에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등과 전세, 집단 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내용을 해놨냐면요 금일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논의한 결과 첫 번째 서민청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서민청 실수요자 어, 무주택자가 전세 이제 하나 얻어서 뭐새 아파트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게 중단되지 않도록 4.4분기 4.4분기라면 10월, 11월, 12월 이게 4.4분기죠. 어, 요 중에 지급되는 전세대출은 1년간, 연간 동안 계산하는 그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하는 걸로 연간 뭐 6%가 이렇게 총량 과 한도 카트라인이더라고요 여기에 어, 올해 10월, 11월, 12월에 받는 전세 대출은 요 한도에서 빼겠답니다. 다만 불요 불급한 전세 대출이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떤 기준으로 살피는 양가는 모르겠는데 어, 큰 틀로. 전세 그냥 뭐 대출 문제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4.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 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그다음 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10여 개 사업장의 잔금 대출 지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면밀히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래 되습니다 어, 가계부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라 빛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뭐, 천조가 넘잖아요, 나라 빛이. 뭐한 가정이 살림을 살아도 내가 번 돈에서 그래도 일정액 투자나 저축을 하고 빛이 더 늘어나지는 않도록, 빛이 늘어났다 하면 자산도 늘어나 있든지, 그죠? 요 자산의 한도 안에서 뭐 대출이 늘어나는 거야. 자산이 만약에 10억이 늘었는데, 뭐 대출이 한 5억이 늘었다. 뭐 이런 건 용서가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산도 5억인데, 대출은 7억이 늘었다. 이거는 망할 집이잖아요. <웃음> 우리나라 살림을 좀 한번 따져보고, 국가 부채가 적정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나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경제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가계 대출은 어느 은행가가 대출을 받는다. 뭐, 이, 뭐, 집값이 만약에 뭐 10억이라 하면 10억 넘어서 11억씩 해줍니까? 이래 안 해주잖아요, 그죠? 뭐, DSR 조정지역은 다 40% 뭐 이내고 적정 자산가액 안에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인이 더 건전합니다, 지금. <웃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될 어떤 그런 그 톱니바퀴 중에 하나. 뭐 이게 전세자금일 수도 있고 잔금대출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뭐 이런 립리 밖에 하나 턱 날아있어 그냥 그냥 빼버려 이렇게 된 거죠. 전세자금대출 빼고 주택 잔금대출 빼고 그리고 굴러가 이렇게 얘기하니 굴러가겠냐고 얘기 한 굴러가지. 그래서 막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건 피해를 보는 거예요. 1주택 가진 분들 실수요자들이 다 피해를 보지 이거 뭐 누가 더 피해를 보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하꼭 소리가 나니 이제 그냥 어, 한도가 다 차서 못해주는 대출 없던 걸로 하고 대출해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항상 그 다음 단계 바둑을 뜨더라도 한수 뒤에 수를 보고 어,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한데 큰 나라 살림을 살면서 <웃음> 답답합니다 <웃음> 옆에서 보고 이렇게 참 답답합니다 <웃음> 저만 답답합니까? 뭐 연말 다 돼가면 대출 한도가 이렇게 총량 규제를 넘어가면 정말로 절실하게 대출 필요한 사람도 뭐뭐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내년에는 연초부터 더 서둘러서 대출을 뭐 받으려고 하겠죠. 뭐 올해는 9월에 한도가 소진됐다 하면 내년에는 뭐 6월도 안가서 소진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출 여신을 이렇게 규제를 하면 은행은 예금 마진을 조금 사게 주고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여신의 마진을 좀 붙여서 예대 마진 차이로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대출 다 하지마. 요 정도만 딱 가지고 이렇게 뭐 사업을 해. 이렇게 하면 그것도 월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은행 재량껏 자기들 양껏 영업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큰 틀로 은행의 어떤 뭐 자산이나 뭐 건전성이나 이런 거를 비해, 그걸 BIS 뷰리라고 합니까? 그런 걸또다 챙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중삼중 규제를 하고 있는 건, 어, 정부가 이 부동산 시세가 잡히지가 않으니 자꾸 이제 자금주를 째면 돈이 없어서 못 사겠거니 이제 이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겠죠? 실제 대출을 째면 대출을 보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잡으려고 하는 실제 그 두기 세력들, 그런 사람은 요 영향권 밖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3단, 3관을 다 태우는 게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다 태운다라고도 하잖아요. 두기꾼 잡으려고 하다가 정말로 집한채 사면서 대출이 필요해서 그 대출을 징검다리로 레버리지로 이용을 해서 어 조금 집 하나 늘리고 이자 내느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그러면서 하나 또뭐 어 25평에서 30평 늘려가고 하는 그런 사다리들이 조금조금씩 끊겨가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그 40년 그 책을 읽으면서도 어찌 그리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대자뷰처럼 똑같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알면서 그 책을 보고 있거든요. 요 이번에 꽉 좋았다가 아무도 안 해준다 했다가 곡소리가 나니까 또 어떤 걸로 하고 전세 대출하고 잔금 대출은 하도록 해줄게 이러는 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이 몰랐단 말입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드리라는 거를 아유, 답답한 마음으로 한번 공유를 해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